잘 생겼어, 왜? 잘 생겼어, 이렇게. <웃음> 잘생겼어. <웃음> 크기가 엄청 크네. 좋아요. 오, 예. 이거 손바닥보다 더 큰데? 이렇게 고추가 잘된 거는 올해 처음인가요? 우리가 제일 잘 됐어. 어, 그, 그 들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이런 건안 아. 썼죠. 우리가 더 이거 썼죠. 아, 올해 썼더니 고추가 예. 잘 됐다. 네. 예. 동네 사람들한테 그못 쳤는지 알려주셨어요? 아안 알려주지, 나만 알지 <웃음> 저는 지금 충남 서산에 한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고추 농사참 힘들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5월 달에 삼연타 냉해가 왔기 때문에 모든 고추가 아주 그냥 뿌리 뿌리부터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밭은 그 삼연타를 이겨내고 대박이 난 고추 밭입니다. 아니 남들은 다 힘들어 죽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렇게 고추가 잘 됐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겼어 네? 이렇게. <웃음> 잘생겼. <웃음> <웃음> 아, 고추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진짜. 아, 어, 칭 좋아요. 와, 그런 게 사람들로 와서 우리 고추 좀 불하면 다 와서 보고 가지. <웃음> <웃음> 그러세요? <웃음> 네. 크기도 엄청 크네. 좋아요. 예. 네. 어머, 이거 손바닥보다 더 큰데? 그전엔 잘 자란 떄니, 우리는 이렇게 좋더라고. 아, 이거 뭐 고추가 왜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조카가 저렇게 하라는 대로 했지 나는 헐더 물러 아주 그런데 우리 조카가 주라는 대로 주지 오늘도 그리고 이런 약 사왔지 또이게 어, 고추가 잘된 거는 올해 처음인가요? 올해가 제일 잘됐어어그 그 들고 있는 그동안에는 거? 이런 걸안 썼죠 올해가 더 이거 썼죠 아 올해 썼더니 고추가 네. 잘 됐다? 네. 어 동네 사람들한테 그뭐 쳤는지 알려주셨어요? 아니 안 일러지지 나만 알지 <웃음> 조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완전약 그런 거 제대로 약? 예. 어 무슨 약을 씌었어? 무슨 당지 조카가 주는 대로 주지 뭐 <웃음> 그런 얼마 뭐 주라고만 주지. 이쪽 어머니 고추랑 예. 요 여기 누구 고추였어요 여기? 다른 집 거죠. <웃음> 근데 여기는 작네. 작아요 열지도 들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쪽이랑 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조카예요. 조카. 예. 네. <웃음> 네. 삼촌이 원래 좀 이렇게 많이 지셨었는데 저 요만할 때도 이제 제가 고추 따고 그랬었거든요 저쪽에서 그죠. 아. 네. 예. 음. 네. 근데 이제 삼촌이 작년에 자꾸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바꿔보자 방법을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그냥. 제가 원래 처방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 종자 선택도 새롭게 된 거고 아마 작년에는 농협 거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품종 바꾸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재들 바꾸고 이 지역에서 사실 그 아쿠도 루엔스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저희 집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일단은 요 신제 심을 때이 그아쿠도 루엔스 베리마크부터 해가지고 이제 침지 처리 들어갔고 이제 그게 제일 주요했고요. 지금 옆밭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볼수 있는 건첫 번째는 이제 품종, 두 번째는 그 침지 처리 그리고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냉해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사히 잘 넘어갔다, 잘 견디고 넘어갔다.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그 작황 결정하는 건 결국엔 뿌리거든요. 뿌리를 보호하고 뿌리에 발근을 시켜줄 수 있는 인산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그인산으로 다시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쿠드랑 루엔스가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뭐 그런 원리죠 사실 뭐 뿌리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으니까 뿌리가 저기서 여기까지 다 나와요 뿌리가 사실 이게 점적이 깔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음. 점주기 없는데도 이 정도니까. 그렇죠. 어, 돈을 벌려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거, 지금 요 정도 달아놨으면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요건 다 수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을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고, 전반에 달았던 애를 빨리 따낼 수 있는 방식으로 처방을 해서 들어가야 후반전을 더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그 전반전은 빠르게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약 치면 됩니다. 어떤 애가 어떻게 생나요 일단은 저기 뭐냐 FMC에서 나온 자재 중에서 컨트롤킹이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킹이 원래는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억제 꽃을 많이 피우고 억제를 시키고 그거와 별도로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착색을 좀 빠르게 해줘요 컨트롤킹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전반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어, 컨트롤킹을 좀 자주 주시는 편이 좋고 전반이 잘 마무리가 된 부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고추농사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상기후 때문에 초기 뿌리 활착이 많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고추박 같은 경우는 초기에 FLC 침지 프로그램으로 아쿠도, 아트플랜, 누엔스, 베리마크 이네 가지를 침주를 함으로써 초기 뿌리 활착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전반적인 작황이 지금 많이 좋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초에 냉해로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부트킹 인산지를 식물체에 공급해주면서 식물체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경감시켜주고 또한 냉해를 입었던 고추 포장도 시메프를 처리함으로써 빠른 냉해 회복을 효과를 갖춰왔습니다. 씨메프로 하고 부스티킹네 그걸 언제 쳐야 돼요? 어떻게? 부스티킹 같은 경우는 이제 냉해가 시작되는 뭐 4월 말, 5월 초 이때 냉해가 오기 전에 경엽 처리로 물20 단말에 1리터 한병 넣고 경엽 살포하게 됩니다 여기는 무슨 종자죠? 여기는 솥불이라는 솥... 거고 솥불, 이 솥불은 어떤 품종인가요? 솥불은 보시다시피 절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다닥다닥 붙을 수 있는 품종이고 4, 5월 달에 이제 냉에 입은 고추들은 이제 지금 아마 키가 요만 밖게안할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달 넘어서 6월 달부터는 키가 막 갑자기 쭉쭉쭉쭉 하는데 지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절간이 굉장히 딱딱 잡아져 나가잖아요. 입도, 어, 되게 네, 두꺼운 두껍,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두껍죠. 입이 두껍고. 이게 품종 특성이에요. 어, 아, 입이 두껍고. 네. 이만큼이 18cm에요. 이러면 초국대과 정류거든요 지금 고추 달려있는 것들이 다 이제 초국대과로 나오고. 일단, 하다를 1번, 1번, 2번, 번 3번. 2번. 예. 4번까지. 아. 예. 지금 여기 그 4번 그 이하로는 다 정상과라는 거예요. 음. 와 이게 4번 거야? 예. 이 야, 4번가도 진짜 한 18cm 되겠네. 예. 이거는 18, 17. 그러니까 절간에 네. 지금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이렇게 지금 그 격가지들은 네. 제거하는 게 맞았고, 네. 그래서 더 짧았을 거예요. 왜냐면 가지가 나가면서, 네. 격가지랑 본순이랑 이제 네. 같이 키를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짧았을 거예요. 4번 방아다리까지도 이제 지금 정상과 18cm 이상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클 수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 이제 익으면은 이제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고추입니다. 네, 이 보면은, 이, 과피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엄지 손가락이만한데 지금 얘가 이만해. 말려서 지금 고춧가루 냈을 때그 재분율이라고 하거든요.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달리기도 하고 고춧가루 양도 많이 나오고 확실히 괜찮은 품종이죠. Here we go.